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분들은 그분들은 과연 어떤 기도를 할까?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 하면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소중한 가치이냐라는 것은 중국에서 성교사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북송당에서 성교 공부했다라는 것 때문에 성교사님을 만났다라는 것 때문에 1년간 감옥에서 고생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가치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공산국가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형식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중국에서는 성교사님들을 추방시키죠. 자국 교회를 철거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심할 경우 총살 시키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죠. 여러분 혹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기독교인들의 삶을 상상해 볼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거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거기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죽는 것 뿐입니다. 구타는 기본이에요. 인신 모욕도 기본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동물로 취급을 받아요. 그러면서도 거기에서는 중노동을 시킵니다. 강제노동을 시켜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가치이고 정말 감사한 것이 아닐 수 없죠.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분들은 그분들은 과연 어떤 기대를 할까? 제가 정치범 수용소에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떻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1년간 감옥생활했던 그 경험을 짧게 나누면 저는 그때 허약 2도까지 걸렸었고 주변 사람들이 너는 보름만 있으면 죽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상황까지 갔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게 되었을 때 기운이 없었고 귀에서는 항상 이명이 들렸을 때 무거운 질문을 지고 작업장을 오가면서 저는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깊이 깊이 간절한 기도를 드렸었어요 하나님 저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여기서 살려주시면 제가 나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어리고 그때 당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고 그래서 제가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지만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신 분들은 그분들은 과연 어떤 기도를 할까? 잡혀 들어간 순간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들이 그 찰나 찰나들이 고통의 연속들인데 그 시간들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 시간을 그 삶을 그곳에서 살아내고 계시는가? Young, y okay. o u